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제가 지금 어딜 가냐면요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노량진 가서 해먹을 거예요 지금은 2시 46분입니다 음. 아 근데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추워, 추워, 추워, 추워. 그럼 빨리 노량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노량진 진짜 오랜만에 온다 주황색 이런게 냉동이고요 파도는 파장실 그게 전어야 전어 안녕 안녕? 난 겉자랑 떡볶아야 맛있어, 맛있어. <웃음> <웃음> 전어 있고 도미 있고 광어, 연어, 꽃게, 대게, 핑크랩 모듬이... 가격이 다 어떻게 돼요? 3만원, 4만원, 5만원 넣으네요 오오 이거 3? 3, 예. 4, 5 오. 내가 5만원짜리 4만원 해줄게 아 진짜요? 넣어가지고. 네 원래 이제 도미가 들어가 들어가고 차이는 있거든요. 음. 뭐, 도미 농어 아직... 들어가요? 광어, 농어, 연어. 네네. 도미. 도미. 참치. 참치. 광어. 광어. 네. 안 드시는 건 빼도 되고. 그럼 4만 원? 네. 아, 더나 네. 4만 원 해. 예예. 아, 예, 예. 뭐, 그럼 그렇게 하고 전어는 어떻게 돼요? 3만 전어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원? 전어 그렇게 많이 안 먹고 한 이거 절반 정도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전어는 너무 비싼데. 재료가 비싸게 나온 거 같아. 여섯 어, 마리 이만원? 네그렇게세요 네, 네, 이모 그 전어 세 마리는 포토서 해주세요. 한 명이 뼈 있는 거못 먹어서. 예, 예. 네네 네. 그금 나는 6만 원입니다. 예예 예. 여섯 예, 예. 마리 이만 원이면은 저희 슬림 시장에서 먹는 거랑 크게 가격 차이가 없어요. 어 일단 저희 가리비는 먹을 거고요. 가리비는 어떻게해요 가게? 일일에 만 오천 원이요. 석화는어떻게해요 가게? 1kg 5,000원이냐? 2kg 산까 근데 얼마 안돼 네, 이거 얼마 안다 껍데기 양이라서 네. 네. 이거 2kg? 응. 이렇게 해서 모듬에가 나왔고요 전어 전어 음. 역시 다음 저녁 이거는 뽑던 거예요 뼈 그거 없이 잔뼈가 약간 있긴 한데 저는 간장 살짝 방어인가? 방어급지? 갯지? 돼지방을 진짜 좋아합니다. 참치인가? 참치는 내 스타일. 양은, 전어, 그 다음에 방어, 그 다음에 도미, 그 다음에 연어, 광어, 참치식. 가리비. 이것도 <목소리> 먹을 수 있잖아. 아. 가리비가 제일 나아요. 감자는 너무 질기고, 양이 너무 없어져. <목소리> 아니, 안 죽어요. 오. 힘에 넣어 드려요 아니 아니야. 한번 잠깐만 들어 주세요. 들잠깐음어나 마음에 들어 이거. 응?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제가 중소기업 프로젝트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또한 제품인데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이게 막 포글포글 올라오면서 기포가 생겨요 전화는 <웃음> 음. 맛있어 나가리도돌아고 <목소리가> 진짜 맛있어. 아, 네, 열 음. 까 음. 새끼 음. <목소리가> 때부터 그 정도 만은 네, 강아지 밥먹을때 계속 비어오르잖아 응. 강아지 가둬둣지말고 자연에가둬놓고 <웃음> 백성원은 탁틀란 <웃음> 필요한... 근데... 그래 나만 들어가면 돼 <웃음> 뭐지? 아, 그래도 너 이제 방에서 혼자 밥먹을거야너 <웃음> <웃음> <웃음> 들어갈 때마다 모래 에 띄워놓는 느낌이 길어 왜? 한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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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 성우가 인터뷰하는데 잘 들어보게 짱구 성성재무가 성무 나온다고. 보고 <웃음> 싶다. <복수다. 웃음> <웃음> 아, 네, 집밥. 뭐라고? 짜장하고. 말 돌리 말. 아, 아. 대리 대리. 네, 저희 이렇게 다 먹었고요. 이게 어, 가격이 찜비가 해서 1kg 당 8,000원이어서 32,000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상차림비가 1인당 4,000원이어서 12,000원 나왔어요. 저희는 이렇게 다 어? 먹방을 끝냈고요. 맞아요, 여러분. 어, 솔직히, 회랑 그산 가게는 맞는데, 그 식사하는 가게가 원래 오던 가게가 아니거든요. 다른 곳을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상차림비가 따로 없었는데, 이쪽은 상차림비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뭐, 그니까 러집 근처 횟집에서 먹어도 비슷한 가격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딱히 노량진의 메, 메리트가 없다는 라 느낌? 아쉬운 느낌이 많았어요 그니까 러아 그냥 화로를 신선하게 볼수 있다 라는 느낌은 있는데 맞아요. 막 노량진이 엄청 싸다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아, 아니 아니 <웃음> 저기요 저기요. <웃음> <웃음> 다 가리셨는데 뭐가 보 아니 눈 보여요 예예예 예. <웃음> 예, 오늘 룸메랑 새벽 3시에 노량진 털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은 제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웃음> 어 그래요 6시 2분이에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같이 룸메랑 같이 노량진 온 거라서 재밌었고 맞아요 앞, <웃음> 앞으로는 좀더 취했으면 좋겠네요 얘안 예, 취했어요 저만 취했어요 아니 취한게 아니라 같이 이제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는거지 아그지 그치. 그치 그치 저희는 어. 앞으로 좀더 콜라보 많이 해가지고 네네.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 네.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신쿱 알림 설정까지 해주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싱크기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면 있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에글로담겨주세요 지금 많이 부탁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치즈키 사랑해.